윤댕님이 최애 아이돌은 누군가요? 영탁씨요 저에게는 영탁씨가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우호 짜자잔! 미스터트로 달력이 도착했습니다! <웃음> 저의 그미스터트로 영탁 패키지가 도착했지 모르겠습니까 한번 뜯어볼까요? 여기 너무.. 다들 너무 멋지다 저는 진짜 남자 수트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쁜 수트들이 이렇게 많지? 다들 너무 멋있죠 허어, 이 수트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이 수트샷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이이샷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저희 엄마 보는 것 같아요 아, 무슨 소리세요 요즘에는 트로트는 전 연령층을 함께 하잖아요 체어도 좋아요 영탁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탁월하대 두기의탁 꽂히는 목소리 와... 이마에 이런 걸 사는 거구나 제가 이런 걸 직접 사본 적이 없어요 저 처음으로 사는데 그것이 트로트 가수일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면서 덕질을 하더라도 붓줄 를 사거나 뭐페사페를 가입하거나 이런 적은 제가 없었거든요? 심지어 막 스밍 이렇게도 저잘안 하는데 우와! 너무 이거 너무 예쁘다 화이트와 블랙 오이 사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맞아 이 옷도 예뻤는데 추억으로 가려시 이거 부를 때그 의상이잖아요 그죠?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다 아, 멋있네 아 추억이 새로 새로 돋네요 이게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미스터트롯 그럼 영탁 패키지를 뜯어볼까요? 오 카드다 포토카드 짠 우와 이거보세요 여러분 와 너무 잘 찍었다 그리고 브로마이드인가? 이 어떻게 뽑아야 돼? 왜 안나와 이거 안나오는데 아내를 덜덜 말아야 나오는구나 제가 몰랐어요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엄청난 화질로 이렇게 커다란 걸 보내준단 말이야? 이래서 패키지를 사는 거구나 첫 번째 사진부터 아주 난리 났어요 짜잔 금은 박지에서 찍은 사진 장난 아니네 고화질로 커다랗게 두 번째 사진 짜잔와 이거 우리 그때 추가당 때 수트인데 되게 좀 세련된 수트 이런 느낌이에요 젊은 수트 느낌 아 이거는 짜잔 이게 아마 많은 팬분들이 이 사진을 붙이시지 않을까? 아, 이거 아주 팬카에서 난리났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, 영탁팬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이더라고요, 이거 이거는 옆으로! 약간 교주님 같은 느낌이다 <웃음> 이렇게 해서 브로마이드가 들어있네요 잘 간직해야지 보관할 건가에 벽에 붙일 거예요? 보관해야 죠 <웃음> 보관해야지 아유, 어쨌든 좀더더열일해 주시길 바래요. 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개인적으로